남자가 여자한테는 귀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강인함과 굳건함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거든요. 차이는 좀어떻게 보자. 인연을 맺게 된다면 아마도 남자 쪽이 조금 손해를 보는 경향이 좀 있다. 이 여자 측에서 남자의 귀인이 필요해요. 여자가 남자를 자꾸 끌어들리 당기려고 하죠.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저희 오늘 약간 특별한 궁합을 가져왔어요. 행기가 들어왔네. 자기 주장을 굉장히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사람. 오. 자기 인생의 흔들림은 정말 한두 번 밖에 없다. 만약에 내 자존심이 센 거랑 네. 정말 흔들림 없이 자기 중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금전적인 것보다는 어떤 구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구설 시비수 관제까지는 아닙니다 관제 여자분, 어 여자분 그니까 자기가 막 진행을 하거나 일을 만들거나 하진 않아. 근데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운들 때문에 자꾸 파헤쳐지죠 이 둘의 궁합을 봤을 때 남자가 여자한테는 귀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남자분은 좀 어때요? 강인함과 굳건함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향도 이게 정말 올고 나서 긴건 기고 아니면 끝까지 아닌 거야 이해타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도 좋아 머리가 좋다는 건 어떤 사회적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도 그렇고 어떻게 타고난 공부 머리도 좋을 거예요 사이는 좀... 이 여자 측에서 남자의 기운이 필요해요 저 사람의 능력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저 사람의 길을 보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여자의 기운이 지금 굉장히 하락세고 다운되어 있어요 이 남자의 기운이 굉장히 강인하고 울고 되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상승세란 말이에요 재기를 한다든지 다시 시작점 뭔가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대운 그럼 내가 기운이 없어 그럼 기운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공간에 가고 좋은 기운을 받잖아 인연을 맺게 된다면 아마도 남자 쪽이 조금 손해를 보는 경향이 좀 있다 어떤 금전적인 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라든지 내가 가느, 가지고 있는 재능 그런 좀 관계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자꾸 끌어들일 당기려고 하죠 금전적인 거는 좀 어때요? 어때요? 금전적인 거는 말르진 않아 어느 정도는 이게 깔려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여자분 같은 경우 이만큼 완전 재력가의 수준에 있다가 이 사람이 기준에서 망해 그러다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기복은 있죠 지금 여자분이 선생님 말씀대로 뭔가 말적인 거를 뭔가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진실성은 좀 있을까요? 나는 진실성은 좀 없어 보여 이 사람이 네네. 진실이 40 거짓이 육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실하지 못하다? 아니다? 그러니까 되게 애매해 굉장히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 거였잖아. 굉장히 잘 빠져나가요. 음... 남자분은 이승기 씨. 아 진짜? 지... <웃음> 그리고 여자분은 장모가 될 견밀 씨. 오... 이다인 씨랑 결혼을 하면 그 음... 사이는 어떨까? 뭐잘 지을 아...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봐. 어, 굉장히 잘해줄 거야, 겸유리 씨가. 필요한 인재다. 이분들이 4월에 결혼하는데 좀 시끄러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잘 풀어갈 수 있을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논란은 계속 돼. 십살이 무마되거나 잠잠해지진 않을 걸로 보여지고 왜냐하면 이게 이승기 씨가 이 집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네네. 뭔가 조금 정화가 되고 원만하게 좀잘 해결됨으로 인해서 나는 좀잘살 거라고 보거든요. 조심해야 될 점이 있말 구설이지 금전이야 맨날 오르락내리락 할 거고 아이고. 나는 근데 이분들 결혼하면 나는 금방 또 아이도 보일 거예요 아 그래요? 음, 아이도 보일 거라고 어... 봐 이승기 씨가 이 결혼을 하고 하면 은 이제 앞으로 활동 같은 면에서는 근데 어느 정도만 유지를 하고 가면 이승기 씨는 꾸준히 방송 활동합니다